안녕하세요. 카푸광입니다 사료를 테트라 아로와나에서 미주리 수생거북 사료로 교체를 했더니 수조에 분진이 너무 많아져서 백탁처럼 불투명해지더군요. 마주리 사료를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분진만 좀 잡으면 될것 같아서 하늘바람 여과기를 살까 하다가 그냥 만들어봤어요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는 음, 모터는 인터넷으로 구입했고 저 탈지면, 여과 솜으로 쓸 것은 약국에서 구매했고 나머지는 다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수류모터에 입수구가 뚜껑에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 원더커터 S로 구멍을 뚫어줬어요. 자, 입수구만 글루건으로 고정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수구에 케이블타이로 구성할 구멍도 이쁘게 내주고요 뚫어놓은 구멍에 맞게 모터를 꽂아주고 글루건을 접착해줍니다 출수구에도 케이블 타일을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윗부분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통의 아랫부분을 구멍을 내줄 건데 막 두르면 이상할 수 있으니 가이드를 내주고요. 역시나 윈더커터 S로 잘라줍니다. 정말 윈더커터 S가 뭘 만드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자 이제 여과이 내부 채울 스펀지고요 다이소에서 산게 이게 2분할로 되어있어요 이게 한쪽이 바닥면을 다 대면 좋은데 통이 너무 커서 이게 반반 잘라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통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펀지가 반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교체했 약국에서 산 탈지면 잘라서 여과섬으로 써주고 하늘바람 여과기처럼 여과제도 넣어서 그래도 겉모습은 약간 비슷하게 기능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물 보면 정말 벽타온 것처럼 뿌였죠 이게 미주리 사료 때문에 그래요 미주리란다 마주리 사료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하루만에 탈거 탈거 이유는 막혀서 물이 안 나와요 <웃음> 중간에 여과 솜을 3개를 빼주고 하나만 했어요 이때까지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냥 작은걸로 만들어보자 해서 또 작은걸로 만들어봤죠 작은거 앙증맞지 않나요? <웃음> 미니어처보는거 같죠? 아무튼 탈락 얘도 탈락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게 왜안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여과솜 문제였어요. 하늘바람 여과기를 보면은 그여과솜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여과솜은 쉽게 막히니까 그렇게 뚫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서 영화 섬문 뺐어요 아우 어, 이쁘네 요거는 하루에서 이틀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제 여왕에서는요 결국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스펀지를 공수를 했고요 또 영어기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아래서부터 25ppi 스펀지 2개 그 위에 35ppi 2개 50ppi 2개 이렇게 넣으면 뿅 하고 들어가죠 <웃음> 뭔가 영상 재밌게 만들어보려고 영상이 제작하는 영상은 좀 지루하니까 뭔가 그때 생각해서 했는데 <웃음> 80년대 같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얍. <웃음> 아유. 이러고 산다 진짜. 매우 드라운 여각이 제거하고 이제 제작한 여각이 달아줄 거예요. 기존 수저에서도 암모니아랑 아질산은 다0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스펀지 여각이 모터 달린 스펀지 여각이가 되었어요. <웃음> 에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